이제 저희들이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값이 1, 2, 이거를 10개까지 만들었을 때 값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면 굳이 어, 조건부 서식을 쓸 필요가 없죠. 조건부 서식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잘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경우보다는 숫자값들이 9, 8, 1, 2, 4, 3, 5, 6, 7, 10 이렇게 값이 섞여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죠. 뭐 이렇게 정렬 되어 있을 때 사용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잘 쓰진 않죠 이제 값이 이렇게 섞여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어 최고로 낮은 점수 두 개를 어,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상위 하위 규칙을 쓰면 되고 셀 강조 규칙은 내가 찾고 싶은 값 어떤 걸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셀 강조 규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보다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다큼에서 저희가 조건을 5.5로 줬으면 5.5보다 큰 값들은 색이 지정돼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거를 저희들이 7이라고 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색깔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값이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 지정서식으로 원하는 색깔을 직접 지정해도 됩니다. 채우기만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확인해 주시면 색깔이 노란색으로만 채워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 서식에서 보다 큼을 줬죠. 그리고 규칙 관리에서 7 보다 큰 값이니까 7은 포함되지 않고 7 보다 큰 8, 9, 10만 찾아진 거죠 그래서 보다 큼을 8 보다 크다 라고 할때 정렬이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값이 섞여 있으니까 금방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값이 혹시나 바뀌게 돼도 바뀌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가 여기에 들어있고 1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적용되는 대로 바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쓰면 7보다 큰 금액을, 7보다 큰 숫자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편한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규칙을 지우겠습니다. 선택한 셀에 규칙을 지우고 이번에는 보다작금을 해보겠습니다. 어, 3보다, 어, 4보다 작금을 해서 3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4보다 작은 건 3, 2, 1, 이렇게 3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8은 여기다 두고 3을 여기다 둘까요? 그 다음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규칙 지우기, 다시 이번에는 셀 강조 규칙에서 사이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사이의 값으로 3과 5 사이의 값만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3, 4, 5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셀 강조 규칙은 크거나 작거나 어떤 사이의 값, 그리고 같은 값, 이런 걸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삼성물산 이런 게 있을 때 삼성이 들어간 건 모두 표시해 달라고 할때 텍스트 포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값은 중복되는 값만 체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중복 값을 체크하면 중복한 값만 색깔이 칠해집니다. 1부터 10까지 중복되는 값이 없죠. 여기에서 5를 다시 써주면 5는 두번 중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미를 씌워서 셀 강조 규칙에 중복 값을 적용해 주시면 중복값이 적용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위 하위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을 지우고 뭐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범위 쉬운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여기도 같은 시트이기 때문에 같이 조건부 서식이 지워지게 됩니다. 상위 하위 규칙에서 상위 2개만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값 2개만 바로 적용이 되죠 이제 10을 여기다 적고 여기에는 7을 적어주면 상위값 2개만 되죠 이제 이 값에 어떤 값이 적힐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값이 적히기도 하고 굉장히 작은 값이 적히기도 한다면 여기에서 900,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그리고 7,000 이런게 되면 7,000이 가장 크니까 7,000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값이든 가장 큰값두 개만 계속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상위, 하위 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위 규칙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지정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가장 작은 값두 개만 지정이 됩니다. 값을 바꿔도 가장 작은 값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규칙을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비열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비열 전체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로 상위 값을 주겠습니다. 상위 10%만 들어가는 값들만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은 값이 10개니까 하나만 선택이 되죠. 10%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아래에 다시 10개의 값을 주겠습니다. 11부터 12, 20까지 값을 만들어주면 총 20개니까 10%면 2개의 값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값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상위 10%의 값을 계속 선택되도록 해주는 게 상위 하위 값입니다. 그리고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의 평균을 초과하는 값들만 체크해 주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아래 값들만 체크해 주는 겁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 상위 하위 규칙 평균 초과를 누르면 이 값들의 평균은 5.5이기 때문에 5.5 초가되는 값들은 전부 선택이 되는 거죠. 미만도 똑같이 여기가 적용이 되겠죠. 조건부서식의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